안녕하십니까 광수TV의 성광수입니다 계속 자영업자 무겁다 힘들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 너무 무겁기만 한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극한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극한직업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한번 빵 터지고 와 그냥 뭐 생각 없이 한번 쫙 웃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또 장사꾼인지라 거기에 또 맞게끔 장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영화이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극한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깨알같은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극한직업에 유승룡이 말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여기에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 있냐면 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 노하우입니다 그런 맛을 안 해본 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여기서도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갈비도 아닌 것이 치킨도 아닌 것이 이 양념을 썼다는 자체가 노하우입니다 기존에 해보지 않은 갈비 양념을 했다는 게 노하우일 것이고 지금까지 치킨집에 없던 맛이기 때문에 노하우일 수 있고 아무도 안 해본 특색 이 있는 걸 했다는 자체가 노하우입니다 또 다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장사하는데도 영화에서 보면 은팀워크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와도 체력이 딸리질 않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요. 체력도 갖춰주고 마영사는 장사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나름대로 할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뭔가 특별한 걸 뭔가 색다른 거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 또한 가지 명심 해야 될게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항상 답은 있습니다 여기도 항상 생활하던 부분에서 답이 나온 거죠 치킨은 양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갈비 양념은 평상시 해봤다 일상입니다 요런 부분에서 장사 노하우가 장사의 비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코믹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를 제작한 감독은 장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장사를 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장사에서 망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사에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충분히 노하우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영화 자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유성룡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대한민국 자영업자 목숨 걸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대한민국 자영업자 대단한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포화상태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이래서 힘들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밖에 외국에 나가시면 한 번도 장사 안 해봤는데도 성공시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강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영업에 목숨 걸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먹고 의지가 있고 노력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욕심에만 가득 차 있을 때는 망했지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틀려지더라고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자영업자 해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화이팅!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말투가 사투리도 아닌 것이 서울말도 아닌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고쳐볼까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없을까 노력을 해봤는데 아 이게 참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대구말과 서울말이 섞여가지고 저만의 이제 퓨전 스타일이라고 그냥 제가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말투가 좀 이상합니다 어색하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그래도 미팅 나가거나 소개팅 나갈 때는 혹시 그 유학 다녀오신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혹시 연변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저,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야? 연변에서 온건 아니고요 대구에 오래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오니까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저만의 또 말이 이렇게 섞이면서 저만의 또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댓글에 보면 은제 말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말투부터 바꿔라 말투가 그게 뭐냐 왜 쏘아붙이냐 경상도가 좀 쏘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네 저도 고쳐 보려고 하는데 잘안 됩니다 그 부분 좀 죄송하고요 제 얼굴 가지고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달지 않아서 그나마 저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